함께요.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그 민사특별법 쪽에 어, 관련된 부분을 좀할 건데 어, 항상 민법 총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권계약법 마지막이 민법 어, 특별법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등하시에요. 이 부분이 실제는요. 어, 3월달부터는 어, 아침에 자습할 때 민사특별법이 한 문제 두 문제 꼭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각을 유지하려고. 어, 원래는 어, 민사특별법은 전체적으로는 75번부터 원래 시작을 해요. 75번부터 해 가지고 어, 8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작년 33회 때는 좀 특이하게 문제를 냈어요. 좀 약간 어, 법에서 문제를 내야 되는데 0에서 문제를 내버렸어요. 시행령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 특히, 민, 어, 가장 헷갈리는 게, 그, 집합건물법이거든요. 집합건물 소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어, 실제는 법으로 따지면 한 60여 개가 있고, 에, 시행령까지 넣으면 한 130개 정도 조문이 돼요. 근데 법도 잘 모르는데, 시행령까지 문제를 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게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특별법은 대체적으로 한네 문제 정도를 보통 목표를 하거든요. 네 문제 정도 맞으면, 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해요. 근데 계속 감각은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잠깐 하고 덮어버리면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어, 75번 정도 되면 1번에 그 학기로부터 풀어가지고 이쯤 오거든요. 75번이기 때문에 정신이 거의 노쇠화 돼 있어요. 지금 아침에 출발할 때는 그래도 얼굴에 빛이 나는데 일단 점심 먹고 오후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더 늙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예, 네, 그런 것처럼, 요, 한 75번 정도 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가끔은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문제를 풀 때, 음, 학기론 1번부터 10번으로는 부동산 그의 개념 정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문제를 시작하면 그냥 75번부터 먼저 풀고, 어, 1번으로 넘어가라, 학기론으로. 그러면 훨씬, 어, 수업을 듣기가, 아니, 그 문제를 풀 때가 상당히 좀편안 감이 없잖아, 있어요. 머리가 때, 지쳐 있지 않고 맑을 때 지문을 긴걸 먼저 풀고 짧은 걸 풀면 훨씬 경각심이 좀 들거든요 음,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어, 원래는 어, 주택 어, 거기 앞에 보면 이런 게 있네요 음,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이걸 어, 주임법 주임법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두 문제가 배정이 돼요. 이게 그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게 하나 요게 하나 이렇게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를 하면 아마 받았나 모르겠네.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사법 시간에 요구하고 요구하고 요 부실법이요. 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걸 한번 듣죠 언제 듣냐면 민법 총칙에 103조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할때 그때 외우는 게 있죠 어 명의신탁은 요걸 말합니다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103조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 명의신탁을 한번 보는데요 어 보통 사례형은 보통 요게 사례형이에요 요게 요게 사령으로 문제가 배정이 되고요 주인법에 간혹 가다가 사령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3년에 한번 정도는 사령으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두 문제, 얘 하나, 하나, 하나 정도 요거 하나 정도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는 여섯 문제가 배정이 되고요 중개사법은 각각 문제가 배정되면 한세 문제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아홉 문제 정도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이 부분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게. 가장 많이 걸리고 요걸 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동의 소위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두 개가. 두 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집합 건물은 제일 마지막에 할 겁니다. 이게 제일 쌀기 없는 거거든요. 양은 많고, 문제는 하나밖에 나오질 않아서, 이 문제는. 그럼 담보 가등기는 지금 거의 90년도 후반 이후부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긴 하지만, 가늘적으로 판례가 나오긴 합니다만, 요부분하고요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요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먼저 하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할 건데 요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오긴 하잖아요 주임법상임법을 비교하는데 이건 비교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비교를 하시면 될 거고요 어, 특별법은 한 번에 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매 수업시간마다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보는 시각이 좀 나올 겁니다 자, 요걸 한번 먼저 보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들어 있긴 한데 요걸 먼저 아. 이야기를 할게요. 그 일반법하고 특별법의 관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건 알죠. 중고등학교 때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되면 특별법이 우선된다는 거. 요건 지금 특별법입니다. 그럼 민법에 가면 임대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민법의 임대차하고 네. 이 주택임대차, 상가금을 임대차가 충돌되면 당연히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되는 거고 다만 특별법의 규정이 없다면 어, 어 밀반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 정리하시면 될 건데 어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0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소액임차보증금이 1984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어, 어떤 어게 있었냐면 민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요구예요 갑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임대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주인 자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보증금을 얼마를 내고요그 다음에 차임을 얼마를 내겠다 약속을 한 다음에 어, 2년간 살겠습니다 라고 보통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한 1년 살았을까요? 1년 정도 살았는데, 아직 1년 남아있는 거죠? 요 갑이라는 사는 임대인이 집주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팔아버렸어요. 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그럼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대차는 계약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계약인 채권은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계약은 가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보증금 얼마에 차임 얼마를 내고 2년간 살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는데, 이 새로운 소유자를 우리가 이 신소유자 이렇게 표현하거나, 가끔은 양수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택법에서도 약간 다르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 공법에서도 부르는 게, 중공검사, 사용검사, 이렇게 다르듯이 같은 내용인데, 전세권에서는 보통 신소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통 임대차는 양수인, 양도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사람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요, 을, 임차인이, 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항력이라 그래요 어, 대항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약속인데 이 대항력은 뭘 의미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항력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 첫 번째 가장 큰건 이거일 거예요 요 보증금 있잖아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걸 겁니다 그래서 어, 보증금, 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년이었는데 1년 살았으니까, 아직은 1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1년이라고 하는 거, 1년을 내가 더 여기에서 나가지 않고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돼요. 가장 큰 문제가. 근데 우리, 어, 민법상의 임대차는요,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계약을 한 적이 없거든요.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을이라는 사람은 이두 가지 권리를 신소유자인 이 양수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대항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 1년 살았고 이 사람이 1년 있다가 소유자가 바뀌면 얘가 들어오자마자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신소유자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럼 얘는 나가야 돼안 나가야,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럼 요즘 2023년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면 널린 게 방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지. 그렇죠? 널린 게 방이라고 주택보급률이 130%니까 이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게 198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970년입니다. 그럼 1970년 후반대 주택보급률이 거의 75%밖에 안 돼요. 70%밖에. 그럼 이 사람이 그돈 들고 나가서 어 예를 들면 방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난처하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 민법에도 민법에도 어 그런 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요거 있을 수 있겠다. 뭐가 있냐면 2년 약속했고 1년만에 주인 바뀌고 나가면 이 사람은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건 채무불이행이에요. 둘이 계약을 할때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해 줬는데 얘가 2년간 못 살고 나가는 거니까 채무를 불이행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나가면 될 건데 이사람 구제방법이 그래요. 근데 방이 없단 말이에요. 집이 없다고. 어 민법에도 대항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민법에도. 어, 민법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임차권 등기를 하면 돼요. 어, 임차권 등기를 할수 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는 621조에 뭐라고 되 있냐면 그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 누가 등기를 해 주겠냐고 등기를 안해 준다고. 그래서 거의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즉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요 즉시라는 말을 가끔 시험에 낼 때가 있는데 어 등기는 대항력이 바로 생겨요. 대항력은 욕을 말하는 겁니다. 1년간 더 살겠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 이걸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드물어요.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토지 임대차가 있어요. 그냥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토지가 갑인 거고요. 여기 토지 위를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를 해요. 임차인이죠. 결국은 임차권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다 건물을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이 건물은 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임차권 등기가 안되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신소유자 병에게 요 건물이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공시법의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해요 공동으로 해요 단독으로 하죠 그럼 을이 혼자 보존 등기를 해놓으면 임차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건물 보존 등기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상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두 번째는 건물 뭐가 있는 거예요? 요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를 갖추게 되면 당연히 제3자에게 그 권리를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계약을 한 당사자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둘 사이는 등기가 안 돼도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고, 요3자 새로운 3자가 들어왔을 때요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임차권을 등기한다든지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75년도 이후에 논의가 됐어요. 이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등기나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택을 임대차한 사람 이 임차인을 뭔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70년 후반에 논의가 돼서 법을 만들고 80년대 이제 만들어진 게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임차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게 된 건데. 여기에 가장 큰 맥락이 어떤 거냐면 가장 큰건세 어, 가지예요. 가장 큰 포인트가 잡힌 게 음, 하나는 뭐냐면 여기처럼 대항력이에요. 이 대항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등기하는 거 건물 보존 등기하는 거 알겠죠? 눈에 힘 푸세요. 아셨죠? 너무 뭐 이게 특별하게 뭐 배우는 게 아니고. 특별법을 한번 배웠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막 얼굴들이 지금 뭐 끝장 보겠다는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두 번, 세번 반복돼야 되지. 이게. 저도 이 특별법을 지금 다 끝낼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한번더 칠하고 두번더 칠하는 것이지. 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어, 이런 경우가 생겼나 봐요. 집이 임창이 차 지워버릴게요. 임창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생기냐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경매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가장 빨랐나 봐요. 순위가 5월 1일자로. 근데 임차인 뒤에 누가 있냐면 저당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7월 1일자로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 들어가 볼까요. 저당권 하나 더. 8월 1일자 저당권이 있다고 합시다.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당연히 경매가 들어가면 경락 대금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럼 경락 이 임차인은요. 당연히 날짜가 자기가 빠르니까 그죠? 얘가 경락 대금에서 빨대를 먼저 꽂아 가지고 쪽쪽 빨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보증금을. 근데 어떻게 된게이 저당권자가 먼저 빨대를 꽂고 두 번째인 저당권이 그다음에 뽑고 그 다음에 내가 빨대를 꽂았는데 없더라고 경락대금이 이게 그럼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되면 물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쌍팔 근단 말이야 왜 먼저 성립됐는데 왜 내가 먼저 받아가야 되는데 얘들보다 후순위보다 얘들이 먼저 받아가냐 나 이거 억울하다 그래서 두 번째 논점이 된게 뭐였냐면 이어 우선 면제권에었어요 우선 면제권 요 우선 변제권을 그러면 어떻게 인정할 거냐? 요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매가 세 번째는 요게 논점이 됩니다. 자, 이 집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임차인이고요. 자, 여기도 임차인이에요. 여기도 병이 임차인이 있는 거고 여기도 병이 임차 아니 정이 임차인 이 있는 거야. 1층, 2층 옥탑 그럼 되겠죠. 뭐, 그죠? 근데 여기가 이 사람의 임차 보증금은 얼마였냐면 5억이에요. 오, 보증금이 5억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보다 더 비싸죠. 보증금이. 부르주아예요. 얘는요. 얘도 뭡니까? 3억이란 말이에요. 보증금이. 얘는 시골서 올라와가지고 얼마 겨우겨우 알바하고 직장 다녀가지고 2천만원 모아가지고 보증금 살고 있는 거야 옥탑에. 근데 여기서 경락 대금이 나오니까 얘가 5억 가져가 버리고 얘못 가져갔나 봐요? 2억 5천만 가져갔어요 경락 대금에서 정말 이해 되죠? 근데 얘가 가져갈 돈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5천만 원못 가져간 거잖아요. 3억에서 2억 5천 가져갔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28? 아이고 죄송하네 욕 나와 버렸네. <웃음> 자 얘는 뭐라고 할까요? 이 쌍팔 하면서 어떻게 해? 이 재수 없어 짜장면 몇그러기인데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시골에서 꼬리에 올라와 가지고 고생 고생 2천만원 벌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집이 날아가니까 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 한강 가요. 그럼 얘도 임창이고 얘도 임창이잖아요. 같은 임창인데 임창인도 다른 거죠. 그죠. 같은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강남에 타는 사람이 몰고 다니는 거 하고 예를 들면 쫙 어디 화주 근처에 어디 살고 계시분이 몰고 다니는 것의 이미 다를 것 같아요 느낌에.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는 소고기를 한 1년에 한번 먹거든요. 어떤 사람은 매일 먹어요. 밥 먹듯이. 같은 임차인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액이라는 사람, 이 소액 임차 보증금을 얘들과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겠다. 얘들은 부르조하고 얘는 프로레타리아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얘가 얘들보다, 선순위보다 일정 액수에 대해서는 최선순위로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게 아닌가? 그래서 나온 게 그게 세 번째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최우선 변제권. 근데 결정적으로 먼저 하냐면 8 0년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할 때는 이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밖에 없다가 4년 뒤에 얘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액을 시행착오를 걸쳤던 거죠. 요게. 뒤늦게 나온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자료 받으셨죠. 이번에 소액 임차보증금을 다 올렸어요. 1500만원. 500만 원까지 그거 보라는거 아니에요, 지금. 기본도 모르는데 그거 봐서 뭐 하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논점은 요세 개인데요. 자, 여기서 먼저 끝내고 갈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대항력은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매매라는 거하고 경매에서 대항력이 같이 불거지고요. 이두 가지 우선하고 최우선은요. 여기는 매매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여긴 경매에 대해서만 요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 경매라는 거 있잖아요. 요걸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걸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적용 범위 있따할 거거든요. 왜 적용 범위도 안 하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논점이 요거예요. 가장 가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혹시 중개사법이나 어 저는 저당권에서 말소기준권리라는걸 설명을 하거든요. 음, 말소기준권리를.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 2년간 살기로 약속했고요. 자, 보증금은 한 3천만 원 합시다. 그냥 이렇게. 예, 그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근데 이 집이요 팔릴 거예요 병으로. 자, 요건 매매로 팔린 겁니다. 그럼 집이 넘어왔어요. 몇년 만에? 요 1년 만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2년 살아야 했는데 1년 만에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들 임차인 살다 보면 주인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수없이 그걸 봤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애한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학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음, 대학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학력이 있게 만들었어요. 뭘 갖추면 되냐면, 이따 나올 건데, 인주예요, 인주. 이, 아, 그냥 정시로 써볼게요, 아직은. 어, 이걸 주택을 인도받습니다. 아이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춰요,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을 갖추면, 등록을 하면, 다음날 0시예요 다음날 0시부터, 어,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등기 안 해도 되죠? 그럼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건 아시겠죠? 어, 뭐, 열쇠 받으면 되고, 짐 풀면 되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나 혼자 할수 있잖아요. 전입신고라고 하는 거니까. 보이죠? 그럼 이걸 줄여가지고 방금 제가 인주라고 했어요. 인주, 인주, 그럽니다. 인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 27회 때. 네,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만은. 자, 인주를 갖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요걸 한번 해보면 요거예요 지금. 지금 임차인 여기에 있었잖아요. 날짜가. 그이 임차인 앞에 누가 있냐면 저당권이 있었나 봐요 최선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인 순번이,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웃음>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앞에가 저당권이 있어요 5월 1일자, 이 사람 7월 1일자, 예, 8월 1일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거잖아 바뀐 원인이 뭐죠? 네. 네, 네. 그럼이 인주를 갖췄잖아요 그럼 대항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겨, 여기가, 앞에가 저당권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음, 이건 대항력 있어요. 왜 원인이 뭘까요? 어, 매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매매였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임차인 앞에 저당권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순서를 바꿔볼게요. 인주는 갖췄다 하고요. 이건 대항력 있는 거잖아요. 자, 가비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여기가 아, 저당권이 붙어 있고 우리 주인공 임차인이 있습니다. 요을 임차인 뒤에 저당권 있네요. 자, 이 집의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살았습니다. 아, 임차인 지금 포인트예요. 근데 병으로 주인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경매였습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경매는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인주를 갖췄다 하더라도 자 요게 새로운 소유자인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없어요 이건요 같은 상황인데 원인만 바뀐 거죠 여기는 매매고 여기는 뭐예요 경매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하나 더 적용이 돼요 민사집행법이 또 특별법이거든요 그럼 민사집행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말소 기준권리라는 게 있어요. 즉이전이이 이, 이 라인에서 이 집의 등기부에서 저당권자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자를 말소 기준권리라고 해서 얘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는 모두 삭제가 돼요. 삭제가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병이란 사람이 이 권리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이걸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항력은 두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매매 일대하고 요 경매 일대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경매 일대는 요 앞에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에 있었어요 임차인이 요 앞에 임차인이 있었다면 요건 대항력이 있어요. 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다면. 이걸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에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는데 자 앞에 일 때는 되죠 이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매매잖아요 매매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주만 갖추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 다만 이 사람은 7월 1일자잖아요 7월 1일자 보여요? 임차권 인주 갖춘 게 그렇죠. 근데 요이 사람의 소유권 이전등기 있죠 요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같은 날짜 7월 1일이었다 그러면 얘는 대항력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7월 1일이고 얘도 7월 1일이죠. 그럼 등기는 그날부터 효력이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조, 가춘 다음 날이니까 7월 2일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잖아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소유권,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학력은 이 임차권 요 날짜보다, 인주를 갖춘 날짜보다 얘가 늦어야 돼요. 얘가 빨라야 되고 어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기 매매는 이 사람의 소유권 이전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대항력을 판단하고요 경매일 때는 이 임차인보다 선순인 위이 말소기준권리 저당권 성립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대학력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대학력은 두개 대학력이 뭐라고 했어요? 대학력이 뜻이 1번은 그 기간 동안 살수 있느냐 두 번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청구할 수 있느냐 그게 대학력의 문제라고 자그 다음에 우선 면제 최우선은 반드시 경매에서만 나와요 왜요? 이두 개는 경락 대금이에요 경락 대금으로부터 누가 먼저 빨대를 꽂을 거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는 경매에서만 사용해요 을 이게 가장 큰 골자예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거 아니에요 그럼 적용 어, 목적도 있을 거고 적용 대상도 있지 않겠느냐 그 적용 대상이 마지막으로 나온 게 27회 때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적용대상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주택, 여긴 주택을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그럼 이건 주택이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민법상의 임대차 그러잖아요. 민법상의 임대차는 모두 적용됩니다. 어, 주택 임대차, 상가금을 임대차, 토지 임대차, 점포 임대차, 주상복합. 그죠? 밑에. 어 뭐, 상가가 있고, 위에 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상관없어요. 민법은 모두 적용되지만, 여기에 있는 애는 주택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럼 이 주택이 무엇가냐, 미등기냐, 등기가 됐냐, 안 됐냐, 이제 그걸 따지겠죠. 그래서,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 주거생활안정이다, 라는 말 보이세요? 요게, 요게 목적인데, 혹시 전세권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전세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전세권은 어, 원래 성립되려면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전세금이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 항상 옆에다 뭘 써주냐면 목적물 인도 어,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세권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그 집에 진짜 전세권을 가지고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채권 1억 빌려준 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놨다가 이 친구가 1억을 갚지 않으면 전세권은 경매권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경매를 실행해서 후순위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게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임대차는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가장 임차인이라고 해서 이 가장 임차인 누구냐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받으려고 가짜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보호가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 전세권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지만 주택임대나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채권담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라는 건 동그라미 전호세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안 되고요 임차인에게 유리한 건 가능하거든요 이건 원래 강행규정이에 거의 대분들이 부 자 목적인데요. 이 목적은 27회 때가 우리 시험에서는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근데이건 그렇게 신경 쓸건 없어요.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가 판례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첫 번째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돼 있죠.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또는 일부예요. 전부나 일부를 임대차했다라는 거 보여요. 전부든 일부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자요 공부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건축물 관리대상 뭐 건축물 관리대장 등요 공부상의 기준이 아니라 뭘로 따진다는 거예요? 실질 용도로 따지는데 그 실질 용도도 언제가 기준입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하고 요거 하나 정도 체크하면 되고요. 애국인도 적용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애국인도 됩니다. 단, 애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가지려면 인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주. 근데 애국인들은 주민등록이 없어요. 주민등록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마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알고 있는 건. 그럼 외국인 은그 체류지 신고라는 게 있어요 체류지 신고를 해 가지고 그걸로 주민등록을 가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일단 외국인도 적용이 되죠 다만 일정은 법인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일정은 법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LH 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거 있죠 우리 서울특별시 는 SH 인가 서울하우징 같은 거그 다음에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라서 등기된 법인이 있습니다 걔들은 가능한데 이걸 뺀 법인은 적용이 안 돼요 이 법인은 보통 누구를 말하냐면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 어, 영리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삼성에서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에서 평택공장에 다가 직원을 파견하는데 기숙사가 없어요 평택공장에 그럼 삼성이 개인주택을 임대치한 다음에 그 사원이 거기에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들어가 살면서 그래도 이 주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을 때대항력을 따질 수가 없고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나 최우선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법인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다만, 이 예외적으로 LH나, 요, 요 랜딩 하우징이죠? 이거요. 요거, 토지, 주택공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가능한데, 요 중소기업은 원래 신설이 된 거죠, 지금은. 음, 예전에 없었다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원래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라 되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게 판례가 있었냐면 그 수퍼 같은 거 그러니까 앞에서 수퍼를 하고요 뒤에서는 의식주 생활을 한 공간 안에서 그럼 적용을 했었어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판례는 담배 가게 앞에서 담배 가게를 하면서 뒤에서 의식주 생활하는 거 또는 인쇄소도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앞에는 인쇄소를 하는데 뒤에서 부부가 의식중을 하면서 애들을 키우는 거 근데 다방은 안 됐어요 여기는 다방은 상업이었거든요 원래 상가야 원래 주택이 아니라 여기는 원래는 뭐였어요 상가였는데 여기에 플러스에서 주거용처럼 사용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택을 플러스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주택을 사용하면서 일부를 상업으로 쓰는 건 가능한데 원래가 상가 건물인데 원래가 상가 건물인데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종의 주거용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비 주거용을 쓰는 것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비 주거용 건물을 장사가 안 됐어요 상가를 임대차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폐업 처리 했는데 기간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간이침대도 갖다 놓고 냉장고 싱크대 갖다 놓고 주거용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주거용처럼. 그럼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 출발점이 그래서 주거용을 비주거용은 되는데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요. 자그 다음에 자 3번 5번도 체크를 좀해 놓으시면 자 주택에 등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미등기라는 거 보여요? 어, 미등기 동그라미, 무허가 동그라미도 예, 적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죠. 미등기 무허가 모두 자,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이제 중요한 걸좀 체크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일시 사용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일시 사용은 적용이 안 돼요. 어, 일시 사용이 뭐다는 알죠? 숙박업이라는 거, 뭐 모텔 같은 거, 호텔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유명한 가수들은, 뭐, 힙합 가수들 뭐, 호텔 같은 거 살지 않아요? 그죠? 렇 근데 그 호텔이 경미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럼 보증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내려가 보면, 그, 예전에, 예를 들면 뭐가 있나? 전주시. 그럼 전주시 공용터미널이라는 게 있고요. 그 옆에 모텔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모텔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공사장에 오셔가지고 일하다가 1년간 하신 분들. 그럼 그분들은 예를 들면, 보증금을 천만원 내놓고, 이 산단 말이야. 근데 그 모텔의 주인이 바뀌거나, 그 모텔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보증금 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주인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시사용 임대차는 호텔, 모텔 이런 것들이 여인숙 같은 거, 어 이런 것들은 어, 어떻게 하냐면 상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하고요. 그다음에 주임법입니다. 주임법 이둘다 적용이 안 돼요. 둘다 상가 건물도 안 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되지 않는데요어요험이 아마 24회 때 하고 27회 때 물어봤었거든요. 좀 조심을 하면 생각을 들어가면서 읽고 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가장 임차인 보이죠. 시 가장 임차인. 가장 임차인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이렇게 가면, 여기가 임차인이고, 여기도 임차인이 나올 수 있죠? 여기가 진짜 임차인인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뭐가 돼요? 가짜가 들어왔어요. 가짜가 누구냐면, 소액 임차인. 그럼 소액 임차인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뭡니까? 인주를 갖다 놓는 거죠. 인주를. 그죠? 그럼 소액 임차인은, 앞에 선순위, 진짜 임차인이 있더라도, 진짜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액은 얘들보다 최선순위로 일정 액수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이걸 악용하는 거야, 이걸. 이걸 가장 임차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집이 경매가 들어가는데, 왜불랴부랴 서둘러서 주소를 옮길까? 그게 바로 이 소액 임차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앞선 이보다 먼저니까. 근데 요 미친놈이 뭘 몰라가지고 법을. 소액 임차 보증금 예를 들면 1억인데 1억 2천을 신고한 거야. 그럼 받아야못 받아. 이제 못 받는 거야. 법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걸. 이게 요게 요게 가장 임차인이에요. 이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우선변제나 최우선을 받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래 이걸요? 어, 채권 담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어, 이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임대 권한이 없는 경우 이걸 무단 임대라고 하거든요 이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단 임대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무단 임대는 어 그럼 누가 된다는 거야 자 소유자 그 가옥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뭐가 있어요 적법 권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음 있죠 어 우리가 강남에 건물주들은 좀더 외국 나가 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실제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그 강남에 관리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적법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건 적용이 돼요.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을 할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그 민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타인 물건도. 허락 없이. 그럼 타인 물건도 임대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타인 물건도. 동의 안 받았어. 동의 안 받고 어, 타인 물건을 임대차할 수 있냐고. 이제 몸에 갈등이 오죠. 그렇죠? 어, 가능해요. 민법상에서는 동의 없이 타인 물건을 매매계약할 수도 있고, 동의 없이 타인 물건을 임대차할 수 있죠. 근데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반드시 적법권한이 가능을 가져야 돼요. 적법권한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거기는 채무불이행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 나중에 가보면 이걸 만약에 무단으로 동의 없이 임대차 했다 근데 임차에 못 들어가 산다 그럼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여기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이라고 가짜하고 임대차를 했다면 임차인이 엄청난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무단 임대는 안 됩니다 동의 없이 권한 없이 임대차 한 것은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간혹 여기를 질문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이 음,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가지고 한 문제를 냈던 거야 27회 때 단독으로 문제를 하나를 요것 정도 읽긴 읽죠 별로, 별로 어렵지 않죠 읽으면 되니까 가볍게 읽으세요 가볍게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볼 거냐면, 두 번째로 와보세요, 이제. 대학력하고 나오잖아요. 자, 대학력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매가 됐을 때 대학력하고, 이제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처음은 거의 여기서 나와요. 판례가 많이 있습니까? 판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판례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50개 이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한번 듣고 흘러보내고, 한번 듣고 흘러보내고 그러셔야 돼요. 대항력은 아까 두 가지죠 그 기간 동안 살겠냐 두 번째는 그 보증금을 신소유자에게 달라고 할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고 그럼 민법상의 대항력의 요건은 등기를 갖추거나 건물의 보존 등기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은 뭐를 갖춰야 된다는 거야 어, 인주를 갖춰야 돼요 어, 인주를 갖춰야 되고 안 써도 되죠 그냥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 저민 등 갖춘 다음에 언제부터죠? 예, 네,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잠깐 물어볼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 아까 대항력은 인주를 갖추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집이 있습니다 요 집이 요게 갑이고요 자이 집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항상 우리 주인공이 자, 이 사람이 인주를 갖췄어요. 자, 인주를 언제 갖췄냐? 5월 1일 날 인주를 동시에 갖췄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은 5월 2일 0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경매, 그럼 조심해야 돼 이제. 경매. 자. 요 앞에 저당권이 들어왔네요. 저당권이 그러면 저당권이 들어오면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인주를 갖췄다 하더라도 인주를 갖췄다 하더라도 대항력 있다 없다? 없죠 지금. 어, 자 그럼 날짜를 바꿔 볼게요. 저당권이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 임차권 은 5월 1일 날 했습니다. 날짜가 같네요. 그죠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순위 저당권 등기 날짜가 요거 임차인 인주 날짜와 동일할 때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음 없어요 왜 5월 1일 날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는 그날부터 대항력을 등기는 효력을 하는 거고 얘는 5월 1일 날 다음날이니까 5월 2일 0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날짜가 늦죠. 그럼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임차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알아듣죠? 그럼 최소한 요 날짜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라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대학력을 갖는다고 예를 들면 자 임차인이 언제 갖췄냐면 4월 30일 날그죠그 다음에 이게 누구예요? 저당권자가 5월 1일 날 그럼 대학력은 어떻게 해요? 1, 2, 3, 4, 작은 달 자. 어대항력 이거는 대항력 언제 생겨요? 5월. 어? 5월 1일 0시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효력은 언제? 5월 1일. 1일. 1일 등기소는 9시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9시 이후 이걸 주간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0시잖아요. 얘는 9시 이후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 효력이. 등기를 9시부터 문을 여니까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요. 그럼 얘하고 시차가 얼마 차나요? 9 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가 더 빠르다고. 그래서 얘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걸. 음. 그래서 자 그럼 대항력은 요게 이제 등기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어하고 아까 매매 있죠 매매. 매매는 누구보다 매매는 자이 이건 경매예요. 경매니까 누구보다 앞서야 돼.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어야 돼 임차인이 그래야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이해 됐죠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근데 매매가 된다고 합시다 매매가 갑이 집이 있는데 여기가 임차인이 있어요 여기가 저당권이 있어요 얘가 5월 1일 자고 얘가 5월 그냥 2일 자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집이 팔렸죠 병에게 매매가 됐습니다 이제 매매입니다 원인이 달라요 그럼 매매가 있죠? 그럼 앞에가 누가 있어요?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죠? 보이신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임차인 거예요. 너무 작게 썼나? 어, 자, 이 보여요? 그럼 얘는 대항력 있을까? 없을까? 얘 인주를 갖췄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얘는 5월 1일이지만 얘 등기도 5월 2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다음 날 5월 3일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얘는 5월 2일 그날부터 효력이 나타나죠 등기는 그날부터 효력이 있으니까 그럼 얘보다 얘가 더 빠르죠 그럼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매매는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선후관계를 그 다음에 매매일 때는 요양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를 가지고 따져서 대항력을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따 나올 거야, 여기에, 이따가. 여기 지문에가. 그래서 경매일 때는 얘가 기준일 거고, 매매일 때는 이 사람의 등기 날짜가 기준이라고. 너무 복잡하게 했나? 음. 그러니까, 여기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임차인 날짜하고 저당권 날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날짜보다, 이 저당권보다 얘가 빨라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자, 다시. 매매일 때는 임차인 이 날짜하고, 요 매수자, 양수인 등기 날짜를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따져요, 선호관계를. 요걸, 요걸 물어볼 거라고, 험에서 요걸. 자,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어, 인, 주, 다음날 0시단 말이에요. 그죠? 0시. 하나 더 해봅시다, 지금. 주인법은 두시간 정도 소비돼요, 원래. 자, 한번 들을 때, 그냥, 들어두면 되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게. 쉬워요. 자,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어떤 걸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자, 요게 갑의 집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안 써도 돼요, 그냥. 자, 아까 인주를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택을, 어, 인도 받고, 플러스 뭐예요? 주민? 인도로. 등록을 갖춰야 돼요. 그럼 다음 날부터죠? 네. 자, 0시부터예요. 자, 얘가 5월 1일 날 했어요. 저는 5월 달을 참 좋아해서, 이게. 근데 지금은 바뀌어야 될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제가 5월 달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죽었, 죽은 날짜를, 죽을 수 있는 날짜가 5월이었으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예전에.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따뜻한 봄날이 되면 애들이 찾아오기 좋을 거 아니에요. 요를. 그래서 5월 달로 제가 날짜를 정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따, 뜨거워요, 5월 달도. 그래서. <웃음> 4월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파기도 좋고 5월달은 옛날 에 추웠잖아요. 근데 지금 땅파기 어려워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좀 땡겨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 웃고 있지만 제가 그게 예전에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한 거예요. 옛날에 자나또 생각하지 말고 봐요. 어 5월 1일이잖아요. 그럼 얘가 5월 1일 날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그럼 언제예요?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어, 난더 살겠다. 그 다음에 보증금 돌려주세요. 주택 임대차나 상가금을 임대차를 배왔는데 대항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대항력이 뭔지도 모르는데 붙은다니까. 그게 참 신기해요. 아, 그래서 어떻게 고객을 유치할까?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자, 주택을 인도를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한 거야. 인도를, 열쇠를 받은 게. 근데 이 주민등록을 언제 했냐면요. 5월 3일 날 했네. 5월 3일 날. 자, 대항력 언제 생겨요? 5월 4일 0시에 생겨요. 글죠 그렇죠? 자, 다시. 주택은, 주민등록을 5월 1일 날 먼저 했어요. 전입신고를. 근데 주택은 5월 3일 날한 거야. 올 3일 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겨? 4일 0시에 생겨요. 됐죠? 두 개를 모두 갖춰야 된다는 말이야. 자, 이제 이건 이 마음이, 처음 마음이 끝트리까지 가야 되거든? 일단 확정 일자 가서 눈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죠. 렇 요게 이제 같이 인준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판례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보시면. 자, 주택 임대차 후에 보인가요? 임대차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 주택 소유자가 뭐했어요 변경이 된 거야. 그럼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원래 계약을 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죠. 이 상황. 항상 머릿속에 그래야 돼요. 민법 별거 아니에요. 엄청 쉬운 거야. 이게. 민법을 왜 어렵다고 할까? 이게 24개만 맞추면 되는데 정확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가르쳐준 데만 따라오면 되는데 뭐 어려워. 자 주인이 바뀐 거야. 원래 약속을 몇년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몇 년? 1년 산 거에 지금 주인이 바뀐 거죠? 이렇게. 그럼 얘한테 대항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임차인이 뭐라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냐? 주장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대항력이라 그래. 그럼 이 대항력은 아까 뭐라고, 여기도 안 써져 있지만, 첫 번째는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살겠냐? 그럼 두 번째 보증금 있잖아요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것도 덧붙인다 유익비 달라고 할수 있냐 이거지 필요비 유익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게 대충 그거 다대항력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자 요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도 인주죠 인주를 갖추면 언제예요이길이 이 길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뭐예요? 열쇠를 받는다든지 주택을 점유한다는 거 있죠? 그때 주택을 점유한다는 건 짐을 푸는 거 있잖아요. 짐. 이삿짐. 이삿짐을 푸는 것도 주택을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럼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건 우리가 점유 배웠죠? 직접 점유 말을 말하는 거냐 간접 점유도 말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요게 직접점이냐 간접점이냐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직접점유하든 간접점유하든 상관없는데 이 상황이 왜 나오냐면 두 개를 제가 예를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 주택에서 어떻게 해? 직접 살고 있죠 그럼 직접 살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인주를 갖춘 거고 대항력 있죠 자두 번째 요거예요 자이 사람이 임차인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정이라는 사람한테 전대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전대 있어 전대 전전세 하듯이 샵엔샵 그죠 전대를 했다고 그럼 이 전대를 할 때는 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고 전대를 했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얘가 직접 점유자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돼요 그럼 원래 집주인은 뭐가 돼요? 그냥 물어봤어 지나가는 김에 얘도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 1, 간접점유자 2 이건 직접점유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직접 점유하진 않잖아요 간접점유하고 있죠? 그럼 직접 점유하든 간접점유하든 상관없이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간접점유할 때 인, 주를 점유자가 둘이다 보니까 인주를 누구 앞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얘 앞으로 인주를 해놔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냐 요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 요 사람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이 사람도 대항력이 있느냐 그걸 물었던 거야 그랬더니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대인, 전차인이죠? 이정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이 사람도 대항력 있고 이 사람도 같이 대항력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전요 간접점유일 때는 옆에다가 누구 앞으로 에, 직접 음, 점유자 점유자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 앞으로 인 음, 주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지문을 어, 가끔 시험에서 쪽쪽 빨아요. 뭐라고 빨까 간접점유자 앞으로 인주를 갖추는 게 아니라 직접 아니죠?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를 갖춰야 되는데 섬장에 가면 섬장에 가면 간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를 갖춰야 함께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틀리죠? 얘가 아니에요. 간접 점유자가 아니고 요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새로운 사람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요 요거 바뀐다고 요거 이해돼요 지금? 음, 요거 조심해라. 직접 점유자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간접 점유자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간접 점유자 개념 아시겠죠? 어 이거 엄청 잘나와 이게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 주민등록은 요 지문도 나온 적이 있어. 전입신고가 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입신고가 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요. 참. 어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예전에 혹시 어, 요거 아나? 전출신고라는 거 아나요? 전출신고 어,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다는 건 젊다는 거예요 <웃음> 전출신고를 먼저 하죠 그리고 그 주소지에 가서 신소지에 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전출신고가 없어지고 전입신고만 생겼어요 지금 전입신고만 하잖아요 그죠? 전입신고는 알아요? 전입신고. 어, 나이가 먹었다는 거야. 지금은 전입신고도 안 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요. 자기 집에서.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이 험에잘 나오긴 했는데, 잘 나오긴 했는데, 나중에 가면 좀시대 뒤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 하나, 여기 보시면, 자, 지워도 되죠, 이제? 어, 요게 생긴 거예요. 요 비번에 요게 참잘 나왔던 시험 문제거든요. 주민등록은 비 비읍 주민등록은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도달이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예 수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 지문을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잖아. 전입신고를 그럼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공무원한테 그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도달이에요 그리고 놓고 뭐 해요? 타이핑하죠? 그게 수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입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요게 좀 약간 짙 짓떨어지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예전에 처음에 잘낼때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청에 도달만 되면 전입신고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왔던 거야. 이건 X죠? 뭐까지 들어가야 돼? 예, 수리. 요는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 볼게요, 이제. 자, 아까 우리 전입,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입신고는 임차인 주소만 옮겨져 있어도 되는 거냐? 요 가족,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냐? 라고 하는 거. 요 가족도 포함이 돼요. 됐죠? 그럼 가족이 이제, 어, 임차인 계약을 한 아빠, 와이프, 애들 둘이 온 거예요. 왔다가, 전입신고 살고 있다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 있잖아. 신랑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주소를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지금 주소를 뺐는데, 가족은 남아있잖아요. 그럼 대학력 계속 유지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의 주민등록도, 당연히 그 전입신고 대상으로 됩니다. 대학력 요건. 자, 여기 나왔네. 자, 요거 빨, 어, 빨간색 별표시 하나. 아까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누구 앞으로? 전차인이란 말 보인가요?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인가요? 간접 점유자인가요? 어? 직접인지 간접인지 헷갈려요? 어, 이건 직접 점유자지 전차인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차인이 그의 이름으로 뭐가 돼 있어요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간접 점유자 아, 점유자의 인주 그러면 X라고 써놓으세요. 간접 점유자의 인주가 아니라 누구 앞으로 직접 점유자 인주가 있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공법을 배우니까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요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 용도라고 한가 분류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죠? 연립은 660초가 그냥 하나 봤어요. 제가. 아파트는 5층 이상 면적 상관없이 다세대는 어떻게죠? 660 미만인가요? 네, 4층인가? 자, 이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동호수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보이죠? 그 다음에, 다가구용 아파트, 단독주택이잖아요? 다중주택, 다가구.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뭔만? 집원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보이시죠? 음, 그걸 하나 체크하는데, 여기서 판례를 잠깐만 하나 더 해볼게요. 어,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원래 출발할 때는 다가구였어요. 다가구용 주택을 임대차 해가지고 집원을, 집원을 정확히 기재를 했어요. 요렇게. 근데 이게 리모델링 되면서 다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다세대로. 다세대로, 어, 변경이 됐다. 변경이 됐는데, 이때는 동호수를 기재를 안 하잖아요. 원룸이었나봐. 5층짜리, 6층짜리 원룸이었는데, 어, 집원을 기재하고, 그 주인이 그냥 편의상 붙여 놓은 거. 짜장면 시켜 먹을 때 편의상 붙여 놓은 거 501이라고 기재를 했었는데 이게 다세대로 변경하면서 얘가 401호가 된 거야. 이해 돼요? 그럼 중간에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이건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처음에 다가구일 때 정확히 집원을 기재했고 나중에 다세대로 변경되면서 약간 달라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전입신고 할때에 정확히 기재가 됐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판례도 아주 유명한 판례예요요 판례도 자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요 어, 시옷이거든요. 이 판례 보면 요것도 참 많이 볼 겁니다. 시험장에 가보면 예상 문제로 자 임차인이 임차인 전입신고를 뭐라고 했어요? 자 올바르게 했다라는 거 보여요.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한 거야.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이, 포인트가 요거에요.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켰어요. 보이신가요? 자, 공무원이 착오를 익힌 다음에, 주민등록상의 신거주지 집원이 틀리게 기재가 됐다라는 거 보이신가요? 그럼 자, 포인트는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켰고, 가볼게요. 공무원이 기재를 한 거야. 뭘 기재한 거죠? 예, 네, 잘못 기재한 거야. 자, 대항력은 인주가 있어야 돼요. 주택을 인도받는 건 그냥 열쇠 받거나 짐을 풀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주소예요. 주민 등록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민 등록과 관련된 판례가 엄청 많다고요. 지금 그 판례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잘못 기재를 했어요. 누가 잘못 기재한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거죠. 그래도 얘는 대항력 있다, 없다. 있어요. 다시 해 볼게요. 자,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켰어요. 착오를 일으켜서 야, 이거 잘못 기재했다. 그 이걸 수정 요구했어요. 그래서 수정 요구해서 누가 수정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수정 요구했다니까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임차인을 올바르게 했는데 공무원이 보고 야, 이거 잘못 기재한 것 같아. 집원이. 수정 요구했다고. 그럼 누가 잘못 기재할까? 임차인 수정할 거 아니야. 공무원 말 듣고. 그렇죠? 그럼 대항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착오는 두 개예요. 판례가. 하나는 뭐냐 면 공무원이 착각으로 잘못 기재한 거. 직접 공무원이. 그럼 대항력 유지해요. 내 잘못 아니니까. 근데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임차인 수정을 한 거라고. 그럼 임차인이 요 손모가지가 잘못 기재한 거지 제말 이해해요? 그러면 요건대항력 없다고 그러니까 판례가 두 개라고 그러니까 수정 요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답이. 그래서 요두 개를 따로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 알아듣죠 위아래 어 포인트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글자 포인트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엄청 길어요 자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직권 말소 후라는 거 보인가요? 자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등록회복 또는 재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소급하여 동그라미 대항력을 유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 판례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음, 요걸 지워볼게요 요렇게 자 요, 요게 마지막이니까 요거 하고 좀 쉬었다 가게요 자 여기에 봐보세요 여기가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인주가 있었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가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주민 등록 일제 정리 기간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보신 적 있죠? 프랭카드그 여기서 공무원이 요 공무원이 자, 요 일제 정리 기간 중에 요요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직권으로 말소가 돼 버린 거야. 요렇게. 그럼 임차인이 안 살고 있는 형태가 돼 버린 거잖아요. 인주가 없어졌다고. 그럼 대학력이 없어진 거잖아. 그죠? 대학력은 없어진 거고 이 상태에서 제 3자가 들어온 거야. 어이 집에 어 예를 들면 떼어보니까 정보 제공을 해서 떼어보니까 임차인이 없는 거야. 깨끗하더라고. 그게 내가 들어온 거야 임차인. 요게 3자가 들어온 거야. 그때 여기서 요 임차인, 이직권말수된 임차인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 거야. 아니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이걸 직권말수하느냐 하고 이게 확인했더니 어 살고 있더라고. 그럼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요렇게 돌아가요. 직권말소된 형태로 돌아가서 대항력을 어떻게 돼? 대항력을 계속 예,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소급화의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그럼 여기 3자는 직권말소되면서 임창이 없는 줄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선이죠 선이 이더라도 얘는 대항할 수 있어요 누가 불리한 거야? 3자가 어 그래서 지금 고 포인트예요 직권말소 후 보이죠 공무원에게 공무원이 직권말소 후에 소정의 이의를 제기해서 이의 절차 이의 절차를 제기해서 <웃음> 주민등록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럼 언제부터? 소급하여 그때부터가 아니야 소급하여 뭐라고요?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옆에다가 선이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음, 있다 이렇게요 옆에 써놓으세요 제3자 소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나 정리해 놓고 어 쳐야 될것 같아요. 쳤다 오면 연결해서 보실게요. 이게 쳤다 오세요. 이제